다리우스 상대법 물어보신 분 있는데 다리우스 상대법? 다리우스랑 1대1 하는 거 보여 드릴까? 형들 다, 다리우스 유저 얘기 있거든요. 보여 주세요. 궁금하다고? 보여 달라고? 근데 얘도 봐봐 클레드 를 어느 정도 알아요. 들어오삼. 초대 드림. 아, 일단은 우리 다따기 다리우스 양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하시죠. 아, 마스터 뭐야, 이쪽 팔리게 가봅시다. 그럼 다리우스 어떻게 상대하는지 내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충 느낌만 알려 드릴게. 일단은 룬은 저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거든 룬그요한 클레드 말고 다리우스 파러 간다고요? 아, 질일 없어요 일단 바나가 다리우스 이런 바나가들은 맴매로 맞아야 돼요 맞다보면 정신차리거든요 그리고 맞아 다리우스 특징이 하나 있어 클레드 다리우스 구도에서 특징이 하나 가 있는데 뭐냐면 무조건 뼈방패를 들고 와요 이걸 벗겨야 돼 이게 포인트야 이걸 벗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 보통 불그레이드데 소생까지 들고 오는거 보면 정말 이고 기 싶었나본데 안되죠? 아, 그러면 일단 도란거 시작을 해 1렙은 일단 다리우스가 유리해요 이것만 기억해두세요 1렙은 다리우스가 유리해요 그리고 클레드로 다리우스 잡으려면 진짜 클레드 숙련도가 어느정도 있어야돼요 이건 미리 알아두고 가세요 보통은 레드 시작해서 여기서 대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 레드먹고 오는거 큐로 긁어서 뼈방패 벗겨두면 되게 좋거든 요 아, 맞추면 안돼요 와불안운 방패 오바지 이제는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레벨 만라인좀만나 근데 1대1에서 붙으면 지거든요 그래서 1레벨 싸우면 안돼 1레벨 딱 미니언 칠때 큐로 던지면 맞아야되는데 아클레드 너무 잘 알죠? 못맞추면 뒤로 빼야돼요 1렙 3 지거든. 특히 뼈방패 있으면 은꼭 지거든. 요 그래서 뼈방패를 어떻게 벗기냐 계속 무빙하는 거야. 이 사프라 하면서 이거. 이렇게 뼈방패 벗겨야 돼 이걸. 괴롭혀주고. 그 스킬 조심조심 해주고. 봐봐, 아, 근데 이거 먹으면 지금 아, 다리우스가 2렙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 빼야 돼. 미니언 좀 포기해도 돼요, 초반 라인에서. 좀 포기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죽는 것보다 나. 여기서 손해 보면 계속 지거든요, 앞으로 20분 동안. 그래서 경험치만 살짝 먹어 주고. 일단 이거 먹기 힘드니까. 어? <웃음> 오. 미니언이 좀 먹기가 힘드네. 근데 이렇게까지 못 먹으면 안 돼요, 사실. 뼈방패 다시 돌았으니까 먹겨주고큐 거리 계속 걸려주고, 큐만내 것만 때려주고. 이게 돼야 돼요. 상대 큐는안 맞으면서 내큐는 거는 거. 그리고 저 W가 빠졌을 때, E로 들어간 다음에 Q 걸고. 여기. E. 정, 정 하고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아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요 사실. 진짜 어려워.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어려워. 난 나한테 어렵지 않은 거지. 형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뼈 방패를 계속 벗겨주면서 상대 큐는안 맞으면서 내큐는 걸어서 죽여 아, 뭐냐? 피를 빼놔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보데나 솔직히 얼렘부터 음악까지 살본님 덕에 클래드 배워서 <목소리> 재미있게 하고 이서영 파이팅. <목소리>